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게 네. 입니다 아... 엑스테리아에서 껐었군요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스케빈저 시체에 빨리 카르마 노프네 찾아서 데려옵시다 아! 아! 아! 아! 아! 개.. 뜬금없이 튀어나오네 <웃음> 아이 미친 너비 죽었니? 기절했니? 어떻게 된거니? 살아있니? 창을 주라고 창을 아니 창 꺼내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저 반짝이는걸 언제 기다려 아 얘도 쓰레기에요 다 <웃음> <웃음> 쓰레기야 어이씨 갑자기 튀어나오네 이것도 쓰레기.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? 오 셔! 셔! 찔러 찔러 죽여. 또 온다 또 온다. 아! 저리 가 일봐. 어, 굉장히 위험했어 그 뭐, 니어 네뭐 깨? 왜, 왜, 왜 나한테 오냐? 개놈아 모르겠어요, 아까 그 녀석인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나한테 오네? 아이, 개쓰레기네 이거 몰라요, 친구고 뭐가 없어! 이 바닥에선 영원한 친구고 뭐고 없어 <웃음> 아 이것도 개쓰레기네? 어? 얘또뭐이벤트 나왔네? 왜지? 이거 궁금한데 바로 잡을게요 뭔데,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응? 한 마리 왜안 가고 있어? 어, 길, 어? 방금 어떻게 된 건지 알것 같다, 이제. 아... 한 마리 위에 뻔히... 그... 보더니... 스케빈저 그... 사슴뿔에다가 진주 걸어놓잖아요... 새끼가 그걸 만졌구만... 보니까... 그래가지고 지금... 기술병이랑... 관계가 아주 그냥... 아주 그냥 원수지간이 됐네 지금... 새끼들 다 죽었나봐... 하긴다 죽었으니까 혼자 다니겠지. 아, 일로 갈려고 그랬었는데 저기 있었지. 코에다가 쪘어. 죽지 않을까? 죽었겠지? 먹을 수 있을까요? 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누가 최상위 포식자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다 아니지,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올라가게 해줘! 오케이 원래 이렇게 이따구로 생겼었는 잠깐만, 절로 넘어갈 수 있나? 끈끈이벌레 가져오도록 합시다 숙달된 조교의 시범 아 충분히 갈수 있네 아, 충분히 갈수 있는 보셨네요. 쉘터 없습니까? 이씨, 이 앞에도 있었네. 아 전기 전기 찌리리. 나봐. 나 먼저 간다잉. <웃음> 여기 있는데 <웃음> 너무 흔들려서 인식을 잘 해대로 못했다자 <웃음>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먹고 나서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. Yelly!